자, 연속이야. 자 함수의 연속이야. 일단은 생각해봐봐 연속이라 그러면 은 어떤 느낌이 들어?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이어지는 거지. 그럼 어떤 순간, 이 순간 연속이라는 거는 계속 일로 향해 다가오고 여기서 일로 향해 가는 거지. 그럼 요 점에서 연속이란 말은 여기가 메꿔져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a라면 a에서의 연속이란 말은 x는 a에서의 f의 즉 함수값이 존재하며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극한값이 함수값과 어때야 될까? 같아야지 그럼 이거 된다 안된다? 그럼 이건 된다 안된다? 이거는? 안돼 이건 함수값이고 여기 뚫렸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이게 연속이야 네. 자 그럼 물어보자 왜 함, 극한값 구하라 그랬더니 대입한 거랑 똑같냐면 네. 연속이면 극한값은 함수값이라네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들 대부분이 끊어져 안 끊어져 네.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이상 없는 함수들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대입해서 이상 없으니까 쓴 거라고 네. 이제 이해되니?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는 표현들이 있어 구간이라는 건데 A가 X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음. 너무 기니까 닫힌 구간 A 컵이라고 그래 닫힌 구간 음. 그럼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으면 열린 구간이라 해 근데 우리 이런 것도 쓰잖아 A쪽은 닫혔고 B쪽은 열린 거 네. 그럼 여기는 닫혔고 여기는 열렸어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표현되겠죠 음. 그럼 X가 0보다 작다는 어떻게 할까 0쪽은 열렸죠 음. 반대쪽은 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라고 씁니다. 열려놓고요. 닫힘 아니고 열림이에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쪽이 0이고요. 마, 무한대로 계속가겠죠 그럼 모든 실수는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라고 씁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괜찮? 그럼 X는 A가 아니다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A까지 왔다가 A에서 다시 무한으로 갑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자, 얘가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야? FA가 있어야 하고, 극한 그 값이 존재해야 하며, 그들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함수의 연속은 1등급을 좌우함. 좌극한과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네. 오케이? 좌 우함 시슈자 네. 연속은 어쨌든 극한값에 대한 얘기잖아. 네. 이제 그냥 이것도 지금 들어놓고 기억을 해봐. 극한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했지. 네. 실수배, 실수 곱하는 것도 됐는데 나눌 때 뭐만 아니면 된다고? 네. 0이 아니면 된다고 그랬어. 네. 그러면 연속도 수렴하는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어차피 집어넣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연속도 연속끼리는 더해도 연속 곱해도 연속, 빼도 연속 나눠도 연속. 다 연속이야. 근데 나눌 때만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럼 보자.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1 우리 이거 봤지. 유리함수지. 네. 1차함수 연속이지. 네. 1차함수 연속이지. 네. 그렇게 안 봐도 돼. 그럼 2도 연속이지. 이렇게 가니까. y는 x 이렇게 가니까 연속이지. 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지. 연속을 더해도 연속이지. 연속분의 연속이지. 얘가 언제만 연속이 아니야? 분모가 0이 아닌. 분모가 0인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만 연속이 아닌거지. 왜 아니야? 함수값이 없어서. 오케이? 음. Okay? 그래서 이 그림 그려보면 x 점근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요. 음. 여기 빼고 나머지 연속이라는 얘기지. 이해 됩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나타내래요. 9보다 크대요. 그럼 이렇게고 이쪽은 무한대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무한으로 계속 뻗어나가겠죠. 얘는 4와 10둘다 포함 안하네요.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1에서 연속인 함수는, 제, 얘는, 연속분의 연속인데 분모 0 되죠? 1일 때. 네. 분모가 0이니까 얘는 연속 아닙니다. 얘는, 루트 함수는 근호 안이 0 이상이어야 되죠. 네. 근데 1 넣으면 음수니까 얘는 안 되죠. 네. 얘 1을 넣으면 분모가 0 되니까 안 되죠. 네. 얘는, 부, 요 안이 음수니까 안 되죠. 얘는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 연속입니까? 분모가 0이 아닐 때 연속이죠. 이거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6까지 왔다가 6부터 마이너스 6부터 무한까지 얘는 1에서 연속인지 볼게요. 얘 절대값 이면 그냥 이렇게 되지 여기 1인 거지 그냥. 그냥 1에서 이어지지. 연속이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보래.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좀 작으면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겠지? 네.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지. 네. 맞지? 네.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 3이지. 우극한 그냥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3보다 좀 커도 어차피 음수지. 네. 플러스 3이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들어가도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얼마야? 음. 마이너스 3이지. 좌우함이 같으니까 이는 뭐야? 음. 연속이야. 0이 아니지 네. 얘 그냥 일반 다항함수지 네. 연속이야 얘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지 네. 0은 아니지 네. 연속이야 얘도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지 네. 0이 아니지 네. 연속이야 얘 일반적인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지 네. 연속이지 안 끊어지지 이거. 얘는 분모만 0이 아니면 되지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네. 그럼 x는 뭐가 아니면 돼 그럼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무한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지 네. 근데 1이지? 뭐야? 불연속이지 자 그럼 봐봐 다항함수는 다연속이지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니면 연속이지 루트있는 무리함수는 근호 아니, 0 이상에서 연속이지 이게 기본이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스 함수는 우리 지수 함수 생각해봐. 지수 함수 연속이지? 네. 로그 함수도 연속이지? 네. 정의역이 정의되는 부분에서 안 끊어지잖아. 네. 그럼 가우스 함수는 로그 함수는 x0 이상에서 연속이지? 네. 사인 사인 함수는? 네. 연속이지? 코사인 네. 함수는? 네. 탄젠트는? 네. 끊어지잖아. 정근선 문제다 세로로. 어. 자,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해돼요 얘는 여기서 불연속이야. 언제? 기호, 안니 0이 정수일 때 불연속이니까 기호, 안이 아니, 정수만 아니면 연속이야. 네. 그럼 1 넣어봐. 기호 안에 있는 X가 1이잖아. 네. 정수잖아. 네. 불연속이라고. 분모 0되잖아 불연속이라고. 네. 자, X가 1이 아니면, 자, 이게 3번의 해석입니다. 잘 보세요.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와 F1을 판단해야 되지 네. F1은 밑으로 가니까 1이지 이거 1은 X가 1이라는 거야 1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네. 그럼 네. 1이라는 거야 1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럼 위에 거에다 1을 넣어야지 0이고 1이니까 불연속이지 네. 다르지 얘는 1이 아니니까 약분 되지 네.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 2 얘는 같으니까 연속이지 네. 약분 되지 네. 그치? 근데 X가 1보다 좀 크면 플러스니까 4로 나올 거고 1보다 좀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4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극하는4좌극하는 마이너스 4 함수값은 4 이런 그림이죠. 그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괜찮네요. 다음 6페이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는 2에서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2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은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아래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같죠? 네. 좌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우극한도 얼마? 마이너스 1. 함수값 얼마? 마이너스 1. 같으니까? 연속. 얘0 넣으면. 0이구요. 1이니까 불연속. 괜찮아? <웃음> X가 0보다 좀 크면. X가 0보다 좀 크면. 얘는. 좀 크면. 위에 어차피 X가 0보다 좀 크던 작던 양수거든? x 분의 X 약분하면 1이야. 그러면 1이야. 똑같지? 0보다 좀 크면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0보다 작으면 x제곱 플러스 3x 네. 약분하고 넣어주면 마이너스 3, 3 좌우가 달라. 안 돼. 네.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은 마이너스를 위에 집어넣고 과래 집어넣으면 되지? 네. 2에서 연속성은 위아래 집어넣으면 되지? 네. 그치? 이거 2x이디 문제야. 히히. 얘는 3에서의 우극한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좌극한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함수값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네. 그럼 3에서의 좌극한 3 플러스 A, 우극한는15 음, 플러스, 플러스 B가 B. 함수값이 3이지 네. 그럼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2 실제 고3 모의고사 문제 뭐함수 함수죠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우리가 내 2는 네. A 마이너스 2, A는 4 네. 어렵나? 똑같지 않나? 네. 똑같지 않나 강북 하나들? 딴데 말고 딴 데는 다 어차피 연속이거든 1일때만 확인하면 되잖아 next 마찬가지죠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건 문제 네. 네, 29번까지 정리하세요 자 함수의 연속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연속인 함수들끼리 더해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이야 분모가 0만 아니면 오케이? 합성은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부터는 다 판단해야 돼요 등비급수 이거 안 배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문제 볼게요. 30번 봐봐.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지. 네. 분모가 0이 아닌 구간. 분모가 언제 0 돼? 0이랑 마이너스 2에서 지 즉, x는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구간. 즉,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2에서 끊겼다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갔다가 0부터 무한로 으 가겠죠. 연속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연속이거든요. fx 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연속이에요. 연속에 1을 더해도 연속이고, 제곱해도 연속입니다. 연속과 연속의 합성은 연속입니다. 이건 분나안 합니다. 연속입니다. 이거 연속이고요. 마이너스 넣어도 연속이죠. 연속 도하기 연속이 연속입니다. 분모가 0이 될수 있죠.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연속이 안된다고요. 그럼 얘 모든 구간 연속이죠. 얘도 연속이죠. 연속에서 연속 빼도 뭐야? 연속이니까 모든 구간 연속입니다. 마찬가지겠지? 그럼 얘는 언제 연속이면 아니면 돼? 분모가 0만 아니면 되지.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 되는 순간 언제야? 마이너스 3 또는 2거든. 즉, x. 그니까,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갔다가, 2부터 무한까지. 연속, 연속, 빼도 연속, 모든 구간. 괜찮아? 네. 다음, 장. 자, 눈으로 보자, 눈으로. 0안 들어가요. 0 제외, 4 제외. 그럼 이 안쪽에서 눈으로 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얘는 좌극한 여기고, 우극한 여기지. 네. 극한 값 없지. 네. 그럼 1에서는 극한 값이 없어. 2는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 값 있고, 극한 값 있어. 네. 오케이? 그럼 연 부전속인 거는? 끊어졌지? 네. 여기는 부전속이기도 하죠. 네. 2는? 극한과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죠. 네. 딱 봐도 이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한개 얘는 두개 됐어? 자 0에서 끊어졌거든? 네. 끊어진 이유가 뭐야 이거? 좌, 우는 같지. 네. 함수값이 없잖아. 없잖아 얘 함수값이. 네. 함수값이 일단 순서가 뭐냐. 함수값이 있어야 하고 극한값이 있어야 하면 네. 그 둘이 같아야 한다. 함수값 자체가 없지. 네. f는 0이 정의되지 않았다. 39번 0에서 불연속인 이유 뭐야 함수값이 F0이 정의되지 않았다 1에서 불연속인 이유 함수값은 정의됐고 각한값도 존재하지만 둘이 같지 않다 0에서 불연속인 이유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0에서 불연속인 이유 아까 했지 이거 이거랑 달랐는데좀 달라 함수값 이 있어 둘이 같지 않다. 네. 14번 할수 있겠죠. 이건 뭐야? 함수값도 정의되어 있어. 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가우스죠. 네. 가우스는 요 안이 정수일 때 불연속이라고 했죠. 네. x-1이 정수일 때 불연속 쓰시면 되겠네요. 또는 x가 정수일 때 불연속 x가 정수일 때1 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의 정리야. 네. 최대 최소의 정리는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 그래프에 대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한다. 열린 구간에서는 존재하네. 만약에 이렇게 돼있으면 이게 최대값 있어? 네. 최소값도 없어.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면 분명히 존재한다. 어딘지 모르지만 존재는 해. 사이값의 정리는 이거야. 어, 어, 어, 음 이렇게 보면 돼. f a랑 f b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면 f c는 0이 되는 이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 fa랑 fb가 곱한 게 0보다 다른 건, 다른 건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한 놈은 x축 밑에 한 놈은 x축 위에 있는데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지. 그럼 0과 같아지는 이 값이 이 구간 양 끝값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얘네들은 그냥 정리야. 문제 볼게. 어떻게 나오나.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 사이에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줘 네. 최대값 얼마? 0 네.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차 함수죠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최대값은 이걸 집어넣을 때 최소값은 얘를 집어넣을 때 네. 그럼 여기 2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 넥스트 네. 볼게요 1과 3 사이에서 1부터 3 사이 연속인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1부터 3 사이에 연속이 아니라 해서 이렇게 되어있다면 네. 연속이 아니지만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어. 네. 얘가 최대인 건 분명하잖아. 그럼 얘도 최대는 존재하지. 1부터 3 사이에. 네. 하지만 최소는 존재하지? 네. 않죠. 1부터 2 사이에 최대값 존재합니다. 네. 최소값은 존재하지? 네. 않아요. 얘는 존재하죠. 2부터 3 사이에 최대값을 갖지 않을까요? 최대값을 갖죠. 네. 0부터 2 사이에 최대값과 최대 을최값 최소값을 가지면 그 값을 구하래. 0부터 2 사이에 가장 높은 값은? 네. 가장 낮은 값은? 없어. 네. 최대값은? 1. 최소값은? 없어. 괜찮아요? 네.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거잖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3일, 3일 때? 근데 0은? 여기 고 4는? 여기니까 최대값은 얼마일 때? 0일 때 집어넣으면 0이고 최소값은 3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지? 네. 됐어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정리.